전북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마이산탑사, 쌍봉사, 동부새마을금고에 후원으로 11년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큰절올립니다만수하셔서 우리 아무들하시고 네, 사시는 지습니다 9월 23일 지난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올해로 1 1 번째로 진안군 내 11개 읍면 75세 이상의 어르신 100분을 초청해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과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했습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올려갈 채를 받았습니다. 문화공연에서는 진성스님이 택소폰 연주로 어르신들을 즐겁게 했으며 구경스님과 만복의 소리 합창단이 흥겨운 가요를 불러주었습니다. 이 밖에 지역가수 서연의 공연, 난타공연, 베트남 민속춤 공연, 한소리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까지 전달하겠습니다. 요 아름다운 날에 지난해서 지난해에서 평생을 후학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지난 국민들을 위해서, 물신 양면으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지난군이 더욱더 아름다운 군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어르신들의 마음껏 귀로 즐기시고, 푸짐한 준비한 선물을 가져가셔가지고, 냉장고에다 더 두시고 아들, 딸올때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끓여서 좀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르신들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사 말씀 바로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정말 따뜻한 사랑과 넉넉한 마음으로 마련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 항상 저희들 곁에서 든든한 보태목이 되어주시면서 이렇게 어, 잘 이끌어주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어, 이렇게 어, 잘 지낼 수 있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어,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어,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고 해요 그러니까 어, 즐거운 시간 되시고 요즘 날씨 변동이 심하잖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지난 동부새말공부가 지난군 자봉사센터와 마이산탑사, 지난 쌍봉사와 함께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시작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졌는데 한해한 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풍성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센터와 자원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봉사자로서 생신상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신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 어르신들께서 지나온 세월만큼 어, 앞으로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요? 설날에 가서 또 세배드리기도 드릴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제가 큰자한번 올려도 되겠죠? 오늘 생일상을 받으시는 선물을 받으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지난해 어르신들 진심으로 생신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런 자리를 정성껏 마련해주신 후원해주신 우리 이재동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 고경수님 조용국 이사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정성껏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생일을 맞으신 또 생식상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우리 진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이 우리 어르신들이 진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군수 우리 군의원님, 도의원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생일상, 생일상 받으신 어르신들, 더욱더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